세상은 변화되고 문화도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되는 삶 속에서 배움을 통해 건강한 시민이 되어갑니다.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가는데 성남시는 공존, 공영,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생 학습도시를 선언합니다. 그 한가운데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시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밀착형 학습공간으로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 접근이 쉬운 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합니다. 2017년 행복학습센터는 성남시 평생학습본과 여러가지 사업들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민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하여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성남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릴레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평생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지역에 나누고 활용함으로써 질적인 성장과 동시에 학습욕구 충족 효과를 거두는 학습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기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팀들이 상호 교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필요한 평생학습문화를 제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직접 진행하는 성남시 평생학습원과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땀을 잃어 시민들을 위해 뛰니다 2017년 이들과 함께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행복학습센터 친구대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월 친구대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자신의 센터를 소개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한숭이 교수의 강의를 통해 평생교육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행복학습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더위가 끝나갈 무렵인 8월, 친구 대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임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강릉과 삼척에서 열렸습니다. 일상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야말로 친구가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만남도 굉장히 친한 분들하고 오랫동안 관계했던 분들하고 고 서로의 마음을 담아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연령대가 상관이 없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고 같이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에서 느끼는 보람과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 센터를 지역사회와 온라인, 오프라인에 더잘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 마케팅 방안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담당자 여러분, 2017년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만큼 시민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주간, 지구촌 평생교육원, 성현작은도서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성남시평생학습원,